앞산도 첩첩하고, 뒷산도 네. 첩첩한데, 혼원 네. 어디로 행하신가? 네. 황천이 어디라고 네. 그리 쉽게 가려든가 그리 쉽게 가랬든 려 상처에 나오지를 말하구나 왔다 가면 그저 나가지 누우든 더위에다 정을 주고 가득가시는 입을 다 잤고 가였지만, 시상에 옛날을 통무들은 백년을 통곡한 둘, 통곡을 주르러 들어 천하들 시대에 있고, 고다진 그 듯, 어느 곳에서 만나보려. 무정하고, 야숙한 사람아. 천생에 무순함으로, 이세상에 날개, 방방곡곡 다니던 이은 확소에 들어도나 아는 무은 이건냐 안녕히야, 그뿐이 었떨까이 <놀람> 예, 13세기 황천객을 대앉는다 부정하고 야수건 사람아 어디 줄, 가고서이오부구로는 가, 폭고지고, 폭고지고, 이 아부글굴을 폭고지고 <웃음>